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투스의 콩콩 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어, 1월 정도 어, 지점에서의 이더리움 가격 어, 일목균형표 수준론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준론 어, 가격 분석에 앞서서 일단은 수준론이 뭔가 어, 일목균형표가 뭔가 대충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잘 아시다시피 그 차트상에서 구름대로 표현되어 있는 어그 보조지표를 많이 좀 빌트인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구름대 그리고 각종 괴선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그 괴선들마다 그 고유의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루진 않, 않을 거고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계산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괴선에 대한 해석은 둘째하고요. 아, 일단 수준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어, 피보나치로 말하자면 뭐 피보나치 확장비율, 연장비율, 그리고 어, 각종 뭐 하모니 패턴 등을 통해서 어, 그 타겟, 타겟 프로핏을 정하는 거죠. 타겟 프로핏을 정해서 어, 목표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일목균형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정하는 식이 있어요. 어, 하모닉 패턴이나 아니면 피보나치 비율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좀 직관적으로 알기가 쉽기 때문에 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목표가를 정하는 식입니다 일단은 수준론은 총네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식 여기 그림 제가 예전에 퍼블리싱했던 트라이, 그 트레이딩뷰에서 퍼블리싱했던 어, 교육 트레이딩 내용 중에 어, 수준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어,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n 값, e 값, n t 값, v 값,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동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n 값은, 지금 a에서 b까지 상승한 폭이 있잖아요. 그게 c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a, b, c, 하모닉 패턴에서 마찬가지로 a, b가, 이 a, b, c, d 패턴 있잖아요. 어, a, b가, a, b가 그대로 c, d까지 이어지는, a, b, c, d 패턴이랑 동일한, 어, 그러한 패턴입니다. 수준론. 어, 목표가를 정하는 그러한 어, 활용법이고요. <웃음> 자, 이 값은 뭐냐? 이 값은 A, B에서 A, B에서 이어진 이 상승 파동만큼의 길이가. 어, n 값은 C에서 시작됐잖아요. C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이9 고점인 B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B에서 B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모닉 패턴에서 A, B, C, D 패턴의 확장 있잖아요. p r g 의 확장, A, B, C, D 패턴의 확장. 죠. 여기에서 1.27이 어, 또는 1.618 확장이 될수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르셔도 돼요. 어. 아무튼 요만큼이 요만큼이 1이라고 보면은 요만큼이 1이라고 보면은 <웃음> 요만큼이 1이라고 보면 요만큼. 여기에서 1만큼 갔는데 추가적으로 어 추가적으로 요 되돌림만큼이 더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 되돌림이 만약에 뭐 38이다. 아니면은 뭐 23.6 아니면은 뭐 61.8 그러면은 뭐 확장 비율이랑 얼추 일치하는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ABC 패턴에 어, 확장된 그러한 값들과 값들과 조금은 어, 겹칠 거다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N값 그리고 E값이 이 수준으로에서 가장 큰큰 어, 큰 목표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 두 가지 어, 네가지 중에 가장 큰 목표값을 어, 보여주는 그두 가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Nt 값,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AB 파동에서의 되돌림만큼의 되돌림만큼의 이 가격이잖아요. 바닥에서 어, 눌림목을 줬던 요 길이만큼 C에서 어, 눌림목에서 다시 이만큼 가는 겁니다. 이만큼 저 이만큼 음, Nt 값, Nt 값은 그래서 이 n n 값이 나온 이유가 알파벳이 알파벳 모양과 동일해서 n값인 거예요. n값,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 선을 그어보면 2가 나오죠. 어, 여기에서 동일한 값이 이어지는 거니까. 2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n값이긴 n값인데, n의 바텀, 어, 바텀이라 그래서 t가 붙는 거고요. n값을, 이제, 이 어, e 값이 아닌, 목표, 요 바닥에서 눌림목까지의 가격을, 어, 눌림목에서 다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nt값, nt값이라고 부릅니다. V값은 요 눌림목만큼 B에서 다시 눌림목만큼 가는 겁니다 요 길이 그래서 알파벳 모양 V자여서 V값이라고 합니다 V값 <웃음> 자 이렇게 간략하게 수준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방금 살짝 훑어봤던 훑어봤던 이러한 목표값들을 가지고 이더리움 수준론을 통해서 이더리움 목표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범 관점에서 상당히 좀긴 흐름으로 볼 거고요 어, 지금은 시간론 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수준론 일목균형표 에 방금 봤던 수준론은 어, 상하 가격폭에 대한 그러한 어, 분석 이론이고 시간론은 시간론은 마찬가지로 어, 상하폭이 아닌 좌우폭 시간에 대한 그 어, 사이클 을알수 있는 그러한 어,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론은 그냥 제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아까처럼 수준론처럼 자세하게는 들어보지 않고 간략하게만 볼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과 마찬가지로 시간론에서는 이렇게 주요한 시간들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 17, 26, 그 다음 33 이렇게 나가는데 보면 은그 어 피보나치 수열이랑 거의 동일한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요. 17, 26 더한 값이 33이 아니고 9랑 26 더한 값이 대략적으로 33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목균형표에서 어, 기본수치라고 정하는 수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치일마다 어, 가격이 사이클을 만들면서 파동을 만들어간다. 이게 시간론의 기본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기존의 최초 바닥이었던 17, 18년 말에서 어, 이전 상투지점 18년 초 8년 초까지 한 사이클로 보는 거고 한 사이클이 대략 52, 52주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52주 그 52주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수치 26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26일, 26주 한 사이클 동안 상승, 조정 그 다음 뭐 나머지 26, 26주에서는 상승 이렇게 한 사이클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다 26, 52, 17, 33 33, 그리고 뭐, 4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기본 수치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건 그냥 52라고 보면 돼요. 52. 그래서, 지금은 17일에서 하락, 상승, 그 다음, 재차 하락, 이렇게 한 사이클. 17, 32,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지금, 19년, 어, 19년 초에 만들어진 이 반등 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 수준론을 통해서 목표값을 어, 찾아내고자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얘를 눌림목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상승을 만든다 라는 가정하에 목표값을 계산할 을 겁니다 자 지금은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전 상승 사이클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26일 26주 안에 상승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 시나리오나 마찬가지로 이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 한 사이클이 끝난, 끝나는 난끝 시점은 대략적으로 어, 올해 6월달 정도가 되겠네요 올해, 올해 6월달 올해 6월까지 뭐 상승파동을 조금씩 이어나, 이어나가거나 이어 아니면 은 어, 상승조정 이러한 이파동을 이어나가거나 어, 둘중 하나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이클은 일단은 한 6개월 단위로 나눈거죠 6개월 단위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준론을 통해서 목표값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값은 458만원이 나옵니다 458만원 그리고 그 다음이 23만원 그 다음 20만원 17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로그 차트여서 이렇게 조금 간격이 조금 어, 달라요. 로그 차트여서. 왜냐면은 이전 바닥에서 지금 상투까지 이 그림을 한 번에 나타내기에는 어, 폭이 너무 크기, 크기 때문에 이 파동을 좀잘 보기 위해서 어, 로그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자표 같은 것들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차트로 조금 파동을 자세하게 볼 거예요. 저점부터. 자, 그래서 이러한 뭐, 어, 458만원, 23만원 요 값들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를 a지점 으로 볼게요 상승이 최초로 시작된 a지점 그 다음 어, 이전 상투 b지점 그 다음 여기가 눌림목이로 하고 아까 우리 가정했던 c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bc 파동이 만들어진 거고 현재 d 파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d 그래서 자 최초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던 어, 목표값 수준론 중에서 어, 가장 컸던 n 값 e 값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n값은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그려졌을 때, 요 a, b 파동만큼 그대로 c, d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 그쵸? 그대로, c,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 대략적으로 458만원, 어, 458만원에 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노란색 화살표. 자,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 이 값. E값. 그 다음 이 값이 어디였어? 이 값. E값. 이 값은, 요만큼의 파동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어진 거죠. 그 어, 그래서 이 값이랑 n 값은 거의 지금은 동일해요. 왜냐면은 지금 로그 차트여서 그렇지 요 간격이 얼마, 얼마 안 돼요. 어,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이 값이랑 n 값이 거의 동일한 458만원, 460만원 선에서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nt 값, v 값입니다. nt 값. nt 값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이미 nt 값은 달성을 했어요. NT값은 A 파동 시작된 A 지점에서 C D 점까지의 길이가 이제 C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요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이 지금 로그 차트 때문에 조금 왜곡돼서 보이는 건데 같은 길이입니다 그래서 A, C 지점에서부터 C, D가 지금은 NT값의 목표 값인데 이미 충족을 해서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NT값은 충족을 했다 NT값은 충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 남은 값 하나가 이제 V값이죠 V 값. V값은 B에서 C B에서 C 길이가 다시 B에서 D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주황색 화살표 주황색 화살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황색 화살표만큼 요만큼간게 어, 지금은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봤던 어, 458만원 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는 가격이고요. 어, 일단은 최대 어, 최대 458만원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값은 어, 조금 타겟식 좀 갭이 커요. 그래서 23만원, 233만원, 233만원 어, 이렇게 조금 갭이 정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네요.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최대 458만원, 그 다음이 230만원, 그 수준이다. 230만원은 그냥 전고점. 어 수복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국전 수복이라고 보면 되고, 어, 최대값, 그 다음이 이제 NT값, V값인데,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최대 458만원, 그 다음은 230만원이다. 어, 요 정도 선에서 목표값을 최대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기간은 2020년, 어, 1월경. 1월경입니다. 뭐 1분기로 보면 되겠죠. 2020년 1분기. 2020년 1분기 정도에 4 5 8만원 또는 230만원 정도로 어, 목표값을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각종 뭐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들 목표값을 통해서 어, 장기적인 목표값들 한번 어, 추측을 해보는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 거고요 오늘은 이더리움 목표값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앞으로도 어, 많은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주 찾아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스트리밍을 어, 못하고 있다가 이제 4월 18일 지나면 스트리밍 제한이 풀리는데 어, 사정이 생겨서 스트리밍 제한이 지금 어, 제한 조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스트리밍이 풀릴 예정인데요. 어, 스트리밍 시작하면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